저는 네걸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종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수습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사고 운전자를 도우려다 오히려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한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2차 사고는 차량 고장으로 정지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 차량이아니나 밖에 차량 주변에 서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통상 1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앞의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고에 비해서 치사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런 2차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후방 200m 지점 에 불꽃 신호기를 함께 설치하면 좋은데 사고 차량은 갓길등에 안전하게 신속하게 이동 시킨 후에 탑승자들은 가능한 고속도로 밖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겠지. 그리고 나서 112 경찰이나 119 소방서 또는 1 5 8 8 2 5 0 4 한국 도로공사에 신고를 하면 무료 견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고.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삼각대도 세우고 야간에 불꽃 신호기도 세우고 하는데 적. 절한 예방 조치이기는 한데 사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황도 없고 100m, 200m 후반까지 달려가서 설치를 하고 하기가 위험하기도 한게 사실이지 그래서 윤생이 준비한 게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하나가 있어서 알려줄게 나도 최근에 구매해서 준비를 해 놓은 건데 기존의 삼각대를 보면 크기도 조금 작고 또 차가 싱싱 다니는 곳에서 100m, 200m 후반까지 가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품은 내 차에 문제가 생겨서 정차를 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야 일단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 이런 파우치 안에 들어 있어서 일단 차 안에 보관하기가 편할 것 같고 꺼내볼까 뭐 그냥 선으로 된것 같은데 펼쳐 볼게 보니까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3M 리플렉스 원단이 코딩되어서 빛을 받으면 반사가 될수 있도록 돼있어. 그러니까 야간에도 뒷차의 빛에 반응해서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직접 차에 설치하면서 설치 방법을 알아볼까? 제품 상단에는 강력한 마그네틱 자석이 3개가 있어서 이걸 상단에 붙이고 하단에는 두개의 고리가 있어서 차량의 형태에 따라서 범퍼나 핸드 아래쪽에 걸어주면 되니까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가 되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이동도 하지 않고 좋은데? 어두운 곳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삼각대에 비해서 크기도 커지고 또먼 곳에서도 시인성이 좋고 빛을 받아 반사가 잘 돼서 야간에도 눈에 잘뜰것 같고 가장 좋은 점은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험하게 멀리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반 조시 의무를 잘 지켜서 나에게도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내용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안전 제품 중한 가지 정도는 꼭 차에 비치해 두셨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 시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뷰